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면 다시 예전처럼 진심으로 깨앗깨 웃으면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? 삐빅, 삐빅, 공격 준비 완료! 흐흐, <웃음> 소각장 쓰레기처럼 만들어주지! 총, 도끼, 재치! 준비는 완벽해! 히범무할게 여기서 빔, 발사! 정확한 예측샷! 얍! 흡! 차! 고지는 인간의 힘을 보여주지. 내 막대가자를 부러뜨리다니! 잿 멀쩡하게 살아 있거든! 버모할게. 나 완전 똑똑해졌거든? 버모할게. 해서 빔, 발사! 끝~~~ 다시 잠들 순 없어 안아줄까? 저장,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안아주면 다들 좋아했어 왠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머리가 간지럽네 안 씻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돼